저희 오이박사 1인 시위를 어, 자유발언대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어, 저희 음, 신동보 제동님이 계셔서 어, 좋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너진 국가정책성과 대통령으로 인해서 모르진 국민의 자부심부터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철 광화문강장에 높이 높이 세워서 그분들의 금국정신과 근대화정신을 개선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G5 맨풍 국가로 도약하는 추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핵문제를 시한부를 두고 완전 폐기시킬 것입니다 저한테는 확실한 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기 중에 북한 행 태기는 물론이고 북한을 개개방시키고 북한 주민을 개방시키는 뜻입니다. 자유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여 그야말로 맹신공의 민족 중흥의 영광된 새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만일 옥젠 코로나 전치 방역은 제가 취임하는 그 동시에 완전 총식시킬 것입니다. 집합 건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무제한 해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유국민들의 시위를 차단하고 당연 그 내역을 사사치 밝혀서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것입니다. 만일 정치공장의 일환으로 코로나, 를악이용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유대된 모든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지금 노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출마 전환을 한 대선 후보들로 통해서 결코 구인될 수 없습니다. 아주 비급하게 외국민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비겁한 처신을 이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대한민국은 이순신 제독과 같이 필수와 적성의 각오로 선풍파랑의 기술로다시이일으켜 백만 대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강단있고 추진력 있는 그리고 신망원류의 전략적 식견을 가진 전략적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얼치기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다시 법조인 출신들에게 맡겨서 될 정도로 대한민국 그렇게 평의말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을 반대 처리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직 저한지 제가 갱선에 나서는 순간, 41년 전에 일기계 무장 단초수를 객힘시키듯이, 지금 그런 데는 유럽 후보들, 제가 한 방에 보내버리겠습니다. 국민들 턱이 대에 속지 마십시오. 가면 의세에 속지 마십시오. 정치 퍼플리즘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라에가 기사 해생할 수 있는 마지막 회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제가 지난 7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식으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출마 선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강의상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무너진 국민들 여러분의 자유심을 되살리고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선 G5 맹품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북한 주민을 향을 시키고 자유 평일 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도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내년 3월 9일까지 예년 판단력으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국가 지도자를 흠선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되어갈수 있는 지도자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근성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